지켜들고 진격해 간다. 총대를 앞세우고 덜격해 간다. 열심히 장만되어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은 낙락이 막아서도 답보가 없다 내 쪽이 밀려와도 방어가 없다 순간도 멈춤없이 맞받아치는 그 전동은 필승기 대전. 媳妇儿雨懂